오늘은 환경인물 시리즈 9편 사사기 에 나오는 드보라와 기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 서갖고 말씀 어 봉독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넘기시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사명 따라 사는 삶 드보라 바락 그리고 시스라 야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보라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음, 성격 에너지를 보면 환경에 적대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격적 통제형들 보면 드보라는 환경에 어, 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기 전에 스승 역할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뭡니까? 어,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기 전에 존경받았던 여인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에오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하께서 하솔이 통치자 가난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라고 나옵니다. 여기 파셨으니 그 다음에 그의 군대장관은 히로셋 학고임을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의 왕은 철병국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하께 부르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놓은 내 것이다. 고린도서 3장 보면 어그 7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구속했다는 것은 값을 대신 주고 죄를 사여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값을 사신 거야 그랬고 나왔는데 여기 사사기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파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파셨다는 건 과연 모르면 할 거야. 구석 그 다른 거와 틀리 왜 파셨다고 말씀하셨다니면 악을 넘은 행했기 때문에 파실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 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 반대로 사시지 않고 알아 팔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야빈의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학대를 했다. 그러니까 어,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던 것이 결국은 그 야빈 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런 거죠.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악행을 행했죠. 또 여기 악행을 목전에 악을 행했다 보니까 어떻게 되요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다가 말씀하셨고 또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 사람들이 자,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리지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된게 5장 3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여와의 호 목전에 악행을, 악을 행했다는 게 6장 1절에 나옵니다. 결국은 결국 순환적 역사관으로 계속 계속 순환적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그때 어, 라피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가 되었는데라는 건데 다른데 사사기 3 전 9절이나 사사기 3장 15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온이엘도 세웠고 에웃도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만 특별하게 사사가 되었는데라고 했을까요? 사사가 되었는 것은 결국은 그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류나마 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어디 나왔어요? 이브라임, 베델과 어떻 라마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라마는 그 밑에 나오는 것이 라마인데요. 에브라임 집파 사람입니다. 이, 저, 이 드보라가. 자, 그럼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미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렀다가 어, 그,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계십니다자 어떻게 돼요? 여기가 게데스인데 여기에 뭐라고 이게 나옵니까? 자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을 데리고 만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다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다보산이 어디에요 바로 여기가 다보산입니다. 자 다보산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고들과 그 무리를 기선강으로 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선강이 어디냐합니까 기선강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선강. 그런데 10편에서는요. 이 기선강이 무하게 작은 강입니다내 천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83편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에서 행하신 것 같이 기선 시내에서 시내가라고 얘기합니다. 시내가인데 여기서는 기선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이 좁은 조그만 그 어, 시내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강도 아니고 시내도 아니고 아주 작은 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스루와 야빈에게 행하신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였다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자 행하소설하고 나오고 있고요. 바락이 그 얘기를 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냐 하면 나도 가지 않냐 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바락이라는 장관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유부단하게 자기는 네가 가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어떤 그런 그 선지적인 어떤 역할도 있겠지만 우유부단 나하고 자기가 어, 어떤 자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드보라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뭐냐면 너는 시스라를 잡지 못하고 시스라는 여인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어, 가고 전쟁터에 나가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본게 보면 자, 이 드보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드보라는 자, 드보라는 점액, 담지 우울질 수사관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드보라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있고 자제심이 강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말이나 사실을 탐구하기를 좋아한다. 수사관형이기 때문에 아, 바라기 이 사람을 맡기면 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점지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존경받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재판관 역할도 사사 역할도 하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을 계획하지만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지시된 방침대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한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가지만 결국 너는 뭐라고 그래요. 시스라보다 는 죽이지 못해. 네가 시스라보다 는 어떤 여인이 네 공을 대신 받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맡은 임무에 적극적이다. 결정이 전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결정이 내리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화하지만 단호한 태도 도 태도 때문에 냉정하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드보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뭡니까. 네가 아무리 공을 세우더라도 너는 여인한테 갈 수밖에 없어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드보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락을 보겠습니다. 바락은 뭘까요? 혼자 큰일 해내지 못해 사사가 못된 자. 결국은 이렇게 시스라를 갖고 그 군대를 갖다가 어, 침략해서 결국은 진멸시켰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조신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겁 많고 남을 의지하는 자 바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 가든 지 스파이는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아, 아, 사나님 상순이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고 되는데 헤벨이 떠라고. 그러니까 누구 합니까? 이게 자, 아,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잡족족이 잡족이죠. 잡족. 우리나라는 열두 지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잡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곳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벨의 자손이 해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 그 바락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다볼산 위에 다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너 빨리 준비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스라의 알림에 시스라가 모든 병고, 곧 철병고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 학고임에서부터 고 기선강으로 모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다볼산과그 기선강하고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상태에서 뭐냐면 왜 이... 기손강으로 가지 않고 다볼산에 가있었을까요 다볼산에 가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철병거는 산 위에 올라가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볼산에 가서 진을 치고 기손강으로 유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스라 군대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되다.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드보라가 바라게게 이르되, 이르나라. 이는 여와께서 시스라 를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 바락기만 명을 건드리고 다버선에서 내려가니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아, 어, 그다음에 내려 걸었다니까 왜 내려 걸었을까요? 거기서 보면 사사기 5장 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아 어,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하는 그 이중창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음에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선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 한,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대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강쾅쾅 천둥과 바락이 나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선강은 옛강이라. 옛강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신의 천. 그러니까 천이라. 진낸물가가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은 옛강이다. 어떻게 해요? 범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흙탕이 되고 뻘이 되니까 철병거가 아무 쓸모가 없었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라가 15절에서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락에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자가 없더라.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이 남머지다 죽였는데 뭐예요? 이 사람은 사사가 못된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을 하고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사사가 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진멸시킨 거죠. 진흙탕에 빠졌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황이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우저, 어, 우, 우울, 아, 우울, 우울, 점액 우울증인데 점액 우울증인데이 사람은 관리자형이라고 봅니다. 관리형인데 뭐냐면 특징이 바락입니다. 안전을 장려하는 안정적인 환경을 원하는 타입입니다. 사람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논리적이고 섬세하다. 주의 깊게 생각하며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진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데이터를 중요시 여긴다. 가까운 사람과 일하기 좋아하고 책임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자신이 믿고 지,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강하고 책임에 따르는 결정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은 마지막 건.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음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시세라 한번 보겠습니다.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해버리는 시세라.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뭘까요? <웃음> 용감한 장수가 자존심까지 버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7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겐사람 헤베리 안에 야엘의 장막이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이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베리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다. 호법의 자녀 누구라고 했어요? 겐 사람 해벨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해벨이 뭐, 뭡니까? 이 해벨과 아까 그 야빈 왕과는 친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화평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이 야빈의 집, 해벨의 집으로 가는 거죠. 해벨의 집에 가서 피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그가 그 해벨의 <웃음> 해벨의 장마 들어가니 야엘을 이불로 그를 덮으니 들어가 봤더니 해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야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당신 좀 자, 주무십시오. 자십시오 그러면서 이불을 덮어주죠. 시스라가 뭐라 그래요. 목이 마르다 하니까 어떻게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우위를 갖다가 좌다 갖다 줍니다. 결국 우위는 뭐예요? 수면제 역할하기 때문에 푹잘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입을 덮어주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거든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결국은 무슨 얘기요 대장수가, 대장수가 한아낙한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야, 누가 오면 나 없다 그래. 라고 하는 정도로 자존심 깨버리는 뭐라 해요? 뭐예요? 누구예요? 시스라가 장군이 됩니다. 사사기 4장 11에서 12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인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너미 아들 바라기 다벌산에서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아까 나왔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장인 겐사람 헤벨이 시스라와 아비네 왕과 친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사람 피신은 어디로 가요. 헤벨의 집으로 가는 거죠. 자. 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담집 다혈질의 사람인데 강요적이고 지배적인 타입이다 그래서 아까 야일한테도 나 누구와 찾거든 나 없다 고 그래 라고 하는 정도로 지배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며 전진하면 목표를 송충하는 타입이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고 예리하고 비평적이다 어, 그 다음에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고 압력이 가졌을 때 냉정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을 호되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고요. 권위와 명예를 충시하고 설득력 있고 단도직입적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일이나 성과를 더 중요시한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야외의 입장이나 모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존심만 음, 지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시설 했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에서 자기 집안을 구한 여인 이렇게 자기 개인 집안을 구한 사람들도 많죠. 기상라이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면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인 야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 야엘. 4장의 4 21절에 보면 기가 그가 깊이 잠드니 야엘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죽은, 바라기 <웃음>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이제 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어떻게요? 해 시스라가 엎드려 죽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혀 있는 것을 바라기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가서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라기 왔을 때 여기 죽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이내 행복이 남에게는 피눈물 일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 5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의 병과 어찌하여 더디오는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스라 어떻게 됐어요? 말뚝에 박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혜로운 신녀들이 대답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어찌 노력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천 년을 얻었으리,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로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노량물이 많아갖고 분배한다라고 늦게 오는 거 아니니? 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한두 전혀 얻는 거 뭐가 나빠.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저, 전쟁 포로니까. 그러면서 채색옷을 노력해 왔을 거야. 그리고 뭐야, 채색옷을 그 승리한, 저, 승리한 사람들한테 걸어주고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을 침략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서 전부 다 돈을 뺏고 저 침략하고 여자를 포로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탈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질극이 있다고 라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노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야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선견지명을 이용해 중대한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해결해 내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DC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건 어, 개척자형이라고 봅니다. 이건 개척자형인데. 자, 중대한 일도 단시간에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완벽적 기질이 있으며 결정시 머뭇거린다. 결정시 머뭇거린 것은 뭐냐면 뒤에 우울증 기질이 있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한다. D형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어, 씻으라 그러든 말든 그냥 재워놓고 그냥 뭐 결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결정 사람이라는 얘기죠. 인정이 없는 사람으로 받을 수 있으며 휴식 없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결국은 야일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같이 말뚝을 땅속에까지 박히는 그런 괴력을 발, 발저, 발동했던 것이 결국은 야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단한 사람 기두원 편에서 보겠습니다. 기두원에서 봤을 땐 기두원의 기드원과 아비 멜렉, 그 다음에 요담에 대해서 아들, 요담과 그 처비 아들 아비 멜렉에 대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성격에 대해서 보면 어, 환경적에 적대적인 사람은 결국은 아비 멜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우호적인 사람은 요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요?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환경에 비판적인 사람은 항상 모세와 같이 내가 출정하기 전에 너는 용사 큰 용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두번 하느님을 시험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난안족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을 손에 넘겨주니 여기서 7년이라는 것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7년, 70년, 77년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한 때면 어떻게 파종을 할 때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과 아멜렉 동방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결국은 뭐냐면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뺏으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뺏고 오면 뭐예요? 철번거가 있으니까 다 뺏기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상태가 이있인데 거기서 뭐랍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뭘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 싹쓸이해서 가버린다는 얘기죠. 전쟁 침공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지었죠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럼 미디안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어디 있냐고 어떤 족속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나온 게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에서 나온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 아브라함이 어, 그 하갈의 시종 하갈과 함께서난 것이 이스마일이죠. 그런데 이스마일을 쫓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결혼합니까? 그드로와 결혼합니다. 그드로와 밑에 여섯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욕산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욕산이 아들에서 나오는 게그 아들 중에서 스바와 드단인데 드단 밑에서 나오는 게 아스루, 르두시, 르봄비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에 밑에 아까 침공갔던 애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바, 에바, 에벨, 한옥, 아디아, 엘디아가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에서 살았고요. 요건 아수르가 되고 나중에 아라비아가 됩니다. 그 지도적으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가나안이고요. 여기가 아수르고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 쪽에서 침공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따지고 보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겁쟁에서 용서로 변한 기두원 의심 많고 소심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실을 비관하고 하느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자여와의 사자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교 18장에 보면 여와께서마물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나타나시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라고 됩니다 상수리나무는 약간 좋은 나무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그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상수인 남의 앉으니 마침 유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려 니 하려 하여 밀을 포도즙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타작 마당에서 어떻게 밀 타작을 갖다 어떻게 포도즙틀에서 대신 어, 속이면서 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음>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와께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죠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와께서 우리를 버리,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결국은 뭐예요 네가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불구하고 뭐예요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예요 제가.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6장 14절을 보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언의 네 손에서 구원하라.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모세하고 똑같죠. 네가 애국에서 너희 민족을 출입 급식하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전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여섯 번 정도를 거부저 거부한 사람이 바로 모세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를 버리고 있죠. 주여 내가 무엇을 이사를 구원하라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아이다. 작은 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모세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주 되시면 표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문을 가지고 내가 주합해서 이것을 드릴 테니까 떠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추레굽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세 중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나의 집에서 가장 작은 아이다. 이게 뭡니까? 추레굽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한 내리일까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라고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자기 자신을 갖다 아주 낮춰서 얘기하죠. 결국 선지자들이 보면 모세도 그렇고 에레메도 그렇고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 자기는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그럼 보겠습니다. 자, 겁 많은 기도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게병을 어, 무게병을 자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 담고 야,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 드림에 자한 예바가 어떤 거냐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 어느 정도까요 엄청나게 큰 것을 양을 그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죠. 자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난 이르되 큰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셨다 시 하매라고 이게 뭐냐면 여호와 사자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얘기가 뭐냐면 고기와 무게벌 가져다가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이건 어디서 비슷하죠? 자, 잠깐만요. 음. 자 여기 이유는 그 열한기에서 보면 그 엘리어하고 사이에서 나왔던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어, 무게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 나와 고기와 무게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더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 죽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냐면 여호와여를 갖다 보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여와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겉만은 기도원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육정에 보면 여와께서 그날에 여호와의기도하는게이기 하십니다. 자바알 재단을 네가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재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불을 태워서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세라상에 나오는 뭐야고 얘기합니까. 바알 바할 재단을 바알을 갖다가 그 아세라 재단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세라상은 소상이죠. 그죠? 근데, 아, 바알재단은. 바할 바알을 갖다가, 아세라상은 목상이거든요. 거기다. 그래서, 목상 각구성 불로 만들어서 번제를 지우라고 얘기합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성업사람들 두려움으로 이 일이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겁쟁이 누구예요 기도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님 다 모여서 모단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와서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여하께서 가서 마,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얘기하면서 이슬이 양털에만 남고 주변 사람들은 주변에 말르면 내가 하느님, 예수님,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알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적으니까 또한번 얘기합니까 그럼 이번에는 양털만 말하고 주위를 갖다가 좀다 이슬로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것을 어디서 보일 수 있습니까? 모세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열 장을 만들어 갖고 결국은 이겨내는 거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겨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사사기7 장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이 뭐냐면, 바알을 갖다가 상을 없앴기 때문에 여호여저여룹바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니까. 호칭, 그러니까 예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샘의 진을 쳤고, 그다음 미디안 신형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고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산이 여기 있고 어디가 모래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하루샘은 그 이사갈 밑에 그그 그, 그, 그 밑에 있는 것이 하루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샘에 쳤고, 그 다음에 미디안은 모래산에 쳤다는 얘기죠. 자, 하로쌤은 그,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네 만이 너무 많으니까, 어, 뭐라 고할까요 너, 너희가 많아갖고 이기면, 사람, 우리들이 내 손으로 이겼다고 이할것 같으니까, 사람을 줄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지 두려워하는 떠올리자는 보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떠나가다는 것 자체가 떠보내, 떠나보낸다는 것이 결국은 어, 성경적이 아니냐 봤을 때 이것은 무지하게 성경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신명계에 보면 무서워 떠는 사람도 보내버려라. 그리고 집을 지은 사람도 보내버리라고그 다음에 결혼한 자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명계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지금 그 하는 나, 나, 겁니다. 그 다음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죠. 그래도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지 가서 시내물가 가서 누구든지 개하는 것처럼 물을 하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물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손으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리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손으로 입에 대고 하는 사람, 물을 굽고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쳐서 먹는 사람, 손에 덮어서 먹는 사람, 하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와께서 호 300명 숫자, 작은 숫자를 찾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그 7장에서 보시면 만약 내가 내려가서 두려, 내려갈 길을 두려 하거든 내 부호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기두온이 자기 부하를 됐고 그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진영을 갔더니 거기에 이 보초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야 이상해. 보리떡 하나가 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와 갖고 한 장목을 이루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목이 쓰러지더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 보리떡 항아리는 뭐냐면 기존 뭐라 그럴까요? 정착민들이 만든 떡입니다. 그 떡을 만든 것을 그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얘기하고요. 한 장막은 뭡니까? 장막은 유목민들을 상하기때 유목민을 상징하기 때문에 침입자 미디안 족속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꿈을 꿔갖고 보초들이 자기네들이 두려하고 워 있다는 것을 그 미디안 미디안한테 죠기도원한테 그것을 알게끔 해준 것이 바로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진영에 내려가 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뭐랄까요. 진정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였고 하느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야. 자신감을 갖고 미디어안 이스라엘 족속들 앞에 와갖고 야! 하느님이 우리가 넘겨줬으니까 우리 가자. 가서 이기자. 라고 갑니다. 가고 하는 것이 뭡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300명을 데리고 나눠서 항아련의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나팔을 불거든 너희 모두가 나팔을 불면 이것을 여호와께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얘기가 또 다시 여호와여호와 여호와와 기도원이 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어, 여호와의 칼이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뭐예요?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것을 요가 살짝 집어넣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낸 상, 상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전쟁을 돕지 않고 옴, 아는 자를 응징하는 기도원인데 과거에는 두려움에 그 떨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말을 안 듣고 명령을 안 듣는 사람들은 진멸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이 피곤한 걸 하나 추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꽃에가고 뭐라고 합니까? 수꽃은갓치파가 있는 것입니다. 갓치파가 있는 건데 거기서 떡덩이를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미디안의 왕인데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떡동을 좀 떡을 주라, 먹을 것좀 주라고 얘기했더니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숙컷방백대는 얘기가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너에게 내가 군대에 저 떡을 줘야 돼?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준 후에 내가 너 들어가서 너 가만두지 않겠어. 찔러로너희 살을 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유엘 가서도 갔는데 똑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분유엘이거든요. 갓집파의 수꽃과 분열이 있는데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인데 미디안인데 미디안에서 혹시나 잘못 얘기했다가 미디안에테 지면 얘와 세보와 살분다가 살아 갖고 우리한테 복수할까 봐 이렇게 자기들 회피한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전쟁을 회피하고 떡도 안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 세바와 살문나고 도망하는지라 기드원이그 뒤를 쫓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로 사라졌고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16절, 17절에 보면 그성읍업에 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열망대를 헐며 그성읍 사람들 죽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복수를 한 사람이 결국은 기드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심을 드리는 기도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 당신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승리 를 입국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미디안을 통해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왕권을 왕권을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중요한 게 없는 24절입니다.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고 얘기합니다. 탈취한 귀걸이가 그의 가운데 던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게 탈취한 귀걸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 근데 어, 기두원이 몇 명이었었죠? 아내가 자식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아내를 데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은금을 쌓다 보면 뭐예요. 불을 갖다 보면 불을 갖다 영속시키고자 했던 생각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랬는데이 사람은 그것을 어기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 기도원이 요청한 금고리 무게가 금 1700세계력. 금 20kg입니다. 20kg.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와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다라. 금이, 금으로 애봇을 하나를 만들고 기도원이 그것이 기두원과 그 집에 올모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왜 올모가 됐을까요? 이것을 갖다, 기조원이 이것을 갖다가 에봇과 두림과 우림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래갖고 뭐냐면 항상 그것을 봤을 때 자기를 갖다 칭송하게끔 기억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죠.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뭐예요? 번영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곱서 1장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라고 얘기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 결국은 자기를 사망하게 만든다이 사망의 것은 어디로 나옵니까? 자기 아들 69명이 전부 다 몰살당하죠. 아베멜렉한테요. 자, 그러면 기도는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국난 극복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이해할 분명한 원칙을 고수하는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연구를 하고 현장춤의 실천적인 지도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려운 시기에 해성처럼 나타나고 타인과 협상하지 않고 근무 중에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며 강직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팀의 영향은 절대적이고 충직함과 성실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기 쉽다고 라 되어 있는데 뒤에 마지막에 D형에서 보면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집안에 우한을 갖다 몰고 오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뭘까요? 자,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베 멜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베 멜록은 뭐냐면 우상과도 불의한 자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기씨가 잉태되라고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하스의 아들 여러바울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의 10장 10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뭡니까3 0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집도 첩도 아들 낳았으므로 그 이름이 아비멜레기라 하였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처비 아들 아베 멜렉 계보를 보면 69명의 아들이 있고 요담이 있는데 아베 멜렉은 처비의 자식입니다. 이게 빨간 선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처비의 자식인데 이 아베 멜렉이 어떻게 돼요? 69명의 아들을 갖다 몽창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요담은 어떻게 됩니까? 요담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어, 혈연 지원으로 선동하는 아비멜렉. 자 사사기 구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세계에 있는 사람들, 어, 형제들에게 외조부의 집온 가족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바울이 아들 7 0 명이 너희를 다스림 다스림과 내가, 내가 다스림이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당신들의 피줄이고 혈육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그러면서 한,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울어져서 우리는 너는 우리 형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비멜렉톤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장 4절 6절에 보면 뭐예요. 아비멜 아 부할브리 신전에서 결국은 바알 신전에서 금 70개를 갖고 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70개가 나옵니다. 7년 동안 그 미디안족성한테 그 압박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들이 70명이라고 얘기했죠. 거의 70명이 나오고 음. 그 다음에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 70이 결국 완전수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 아들로 인해서 바하 신전과 연결돼서 결국 다 죽는 어떤 그런 것을 예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베멜이 그것으로 방탄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이것을 보면 어떤 얘기가 생각이 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의와도 타협하는 현시대그 현 정치 상황과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요? 불이한 자고 방탕하고 경박하고 아주 몹쓸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우리 지금 현재 정권은 같이 결탁하고 한 나라를 이루자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라고 나옵니다. 한 바위에서 죽었던데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처비 아들이 결국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이가 형, 에, 저, 고모부도 죽이고, 어, 자기 형도 죽였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음으로 남았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혹시 이게 김한솔이 아닌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바하 신전에서 뭘 갖고 왔어요? 거기서 금 70점 70개를 갖고 온 거죠. 자, 그렇게 나와갖고 전부 다 70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야고 포악한 아비멜렉을 보겠습니다. 가리 아비멜렉을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적하니 그 앞에 도망하였고. 바, 그러니까 다 도망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그성 앞에서 밭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나, 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 보고 전보다 돌격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허, 어, 성을 헐었다는 것은 왜 헐었을까요? 내가 너를 점령했다는 것을 표시고요.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다시는 무엇이 풀도 못고 나지지 않게끔 완전히 아주 그 저주를 내리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선에 허무하게 주는 아비멜렉을 보겠습니다. 자 성업 중에 경관 망대가 있었으므로 그 성업의 남자가 모두 그리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부사려고 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여인의 맷돌 윗작을 아비 멜렉이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트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머리 마통에 맞아고 두개골이 깨지죠. 아베멜렉이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죽는데 결국은 명예욕과 권력욕 이런 것을 명분을 따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여자로 나오는 그런 정치질을 보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희경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리래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우파 사람이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나오는 게그이이현주이현주 아, 이현주 국회의원이 또 바른 말 많이 하고 있죠. 하여간 이 보면 그런 사람들 우리의 이름도 없고 그저뭐 저 빚도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보면 아무 도움도 없이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성애를 원하고 그 다음에 종교통화를 원하자고 얘기했던 사람들 바하신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했던 사람들 결국은 뭐냐면 기도원 아버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하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 통합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독교 섬기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아비메라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결과 지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요적이고 지배적인 타입이다. 앞을 내다보며 전진해서 목표 를 성취하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고 예리한 비평 예리하고 비판적이다.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고 압력을 가졌을 때 냉정하고 냉정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고 기준에 도전을 못할 경우 자신을 호되게 꾸짖는 경우가 있다.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권위와 명예를 중시하고 설득력이 있고 단조적일 지으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일이나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것들 논리적이고 예리하고 비판적이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목적을 위해서 나쁜 것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자그 다음에 보면 청중을 사라잡은 요담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유로, 상, 비유로 상대를 설득하는 자 말을 잘하는 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붙여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셨죠 이처럼 요담도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 요담 요 다음에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심산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남나무 얘기를 하죠. 감남나무는 너가 왕이 되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의 는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랑을 영원하게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서 울를 될까요. 난 그거 싫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도 얘기했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한테 얘기했더니 가시나무가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내 그늘에 피해라. 그리하지 아니 니하면 그리하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가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늘에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늘은 뭐냐면 권력의 이중적인 생각들. 결국은 날 갖다 따르지 않으면 널 갖다 짓멸하겠다는 어떤 이중적인 생각. 따를 땐 잘하겠지만 따르지 않을 땐 어떻게 돼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결국은 그 정치의 속성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자기의 그 정권에 맞게끔 말을 잘하는, 듣는 사람들 안에서는 모든 걸 배불고 다 해주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요? 부역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적폐 적폐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진멸해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건 결국은 잘못하다가 이 정권이 가시나무 정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 갖고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나중에 화를 부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청중을직인 사람 요담입니다. 한, 그 사람이 얘기한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비멜로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의로우냐. 의롭지 않은 것과 같이 결탁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의롭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의롭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이익이거나 아니면 권력이거나 명예거나 이런 어떤 사심이 들어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없어질 경우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잘못될 수 있다. 결국, 의로운 거, 옳은 것을 행할 경우 결국은 옳게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그것, 그 사람이 없더라도 옳게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와 권력과 돈이라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 계약도 파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미디언, 미디언, 미디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건을 어떻게요?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아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의를 행하지 않고 권과 권력과 그런 명예를 탐했기 때문에 네가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입니까? 그 집을 아, 대접한 것이 진실로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그렇지 않냐 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계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아, 살릴 것이요. 세계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됐어요 그런 계약적인 것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까 20절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베멜렉과 세겜사람 사이에 악한 형을 보내심에 세겜사람들이 아베멜렉을 배반하였으니라고 얘기 나옵니다. 결국은 그런 계약관계가 떨어지니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가 반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요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담은 정치가형입니다. 정치가형이라서 말을 잘하고 결국은 뒤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나중에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상황을 이끌어가는 리더 타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순행해 나가는 사람이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주위 사람의 주위를 도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겜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죠. 그러면서 아주 우, 유창한 연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죠. 자신의 능력을 팀 구성원과 가까이 공유하고 자신들이 솔직함을 이용해 논쟁이나 대립을 해결하고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감정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호소해서, 감정에 호소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사람을 잘 믿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드보라와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나온 게 뭐냐면 그, 자, 이거죠. 어, 아, 요건 왜 잘못된 거고요. 자,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나온 게 뭐냐면, 돌라에 대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돌라가 뭐냐면, 어, 사산의 소선지자입니다. 요요 위에 제목은 잘못되어 있는데, 소선지자인데, 여기서 나온 게, 두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 멜렉의뒤이어서 아비 멜렉을 그런 3년 동안의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함이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여기가 뭐냐면 이사갈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에요? 에브라함이로 가 있다는 얘기죠. 이사갈 사람이 거기까지 왜 가냐 얘기죠.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아마 순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순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S형, 안정형 타입의 사람을 많이 사람이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20, 20, 아,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요거 제가 위에, 위에 거잘 못했는데요. 자, 그후 길러 사람 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어, 여기는 어떤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길라시 어디냐면 여기 위가 길라라못인데 여기가 길라시입니다. 길라시인데, 아, 어, 길라시인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업 30을 가졌을 때 그그 성업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야 하봇 하야, 야하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하봇 야일이나 지금 이 가문이라는 곳을 찾아봤는데 어디도 잘 없더라고 요그래서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길라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한 얘기가 아들이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어린 낙이 30을 탔다는 것은 결국은 부유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성업 30을 가졌다는 것이 그 당시에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 스승으로서 저지나 아니면 스승으로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조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있었지 않았겠나 보는 게이 사람 여기 야이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것이 준비한 겁니다. 자 마지막 이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3회장 11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전쟁은 여와 께 석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했고 아무 군비가 털짝이 갖고 있더라도 철병거 900대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곧바로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그리고 아까 하는 얘기 뭡니까? 기도원이 300명,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거, 정말 그 메뚜기 떼와 마찬가지라고 이게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진멸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은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꽹가리 치고 그, 항아리를 깨고 불로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 서로가 서로가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자, 히브에서 11장 1절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와를 믿고 가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의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수 없다는 것을 여러 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의가 우리를 우리의 행동과 결정지은데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